지금 기어 노브는 박킹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버튼을 키게 되면 키온 상태 누르면 꺼져야 되는데 지금 꺼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ACC 상태로 있는 거고요. 지금 기어 노브에서 이 파킹 피레인지라는걸 인식을 해야 되는데 얘가 이제 피레인지를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버튼 자체가 어, 오프가 안되고 있는거죠. 일단 버튼이 기어 노브 안쪽에 이제 그 스위치가 있을 건데요 요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이시는 요거를 이제 탈착을 해야 됩니다 음. 보면은 10mm 짜리 3개 그리고 사이드 사이드 쪽에 요거를 이제 먼저 풀어 놓은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얘기하지만 이런 이제 전동 공구가 있으면은 작업의 효율성은 상당히 좋아져요 난 잠시만 끄고요 요 카바는 그냥 요거 제껴주시면 돼요. 이제, 보는 것처럼, 이제, 그, 키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 위아래 잡고, 이렇게 잘 제껴주시면 빠지는데, 조금 키가 세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러짐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주의해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요, 낄 때는, 요, 홈에 먼저 낀 다음에, 이게 보이시죠? 예. 네. 요 홈에 낀 다음에, 딱, 다시, 세게 눌러주시면은, 음, 잠기는 타입이구요. 이렇게, 세게 풀어주시고, 양 사이드 커버를 제껴주시고, 여기 이제, 십자, 십자, 피스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십자 드라이버로 이제 빼주시면 되구요. 요, 커버를, 일단 제거를 해야 됩니다. 요 커버랑 요 커버를 이제 제거를 해야 이게 이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거를 이제 드라이바랑 이런 걸로 이제 잽게 되는데 뭐 상처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최대한 음 부러지지 않게 조심해서 빼봐야 되겠죠. 일단, 요런, 이제, 날카롭고, 이제, 넓은 거를 해서, 요, 홈에다 놓고, 제껴주세요. 제껴줄 때, 요런, 이제, 헝겁이나, 헝겁으로 해서, 이렇게 받쳐주고, 제껴주시게 되면은, 상처를, 이제, 최대한 피할 수 있어요. 이것들은 이제 플라스틱적이다보니까 부러지는게 문제죠. 이렇게 1차적으로 풀어주고요. 요 기어 노브 같은 경우는 그냥 위로 땡겨주시면 요렇게 빠지고요. 이것도 이렇게 잡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플라스틱이 경화돼서 더 이제 잘안 빠지네요. 주시고, 배선 잭 탈거. 여기도 피스 하나 해 주시고. 피스 하나가 있습니다. <웃음> 그 다음에, 네, 전체적으로. 빼주시면 되구요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요 배선 잭들 이제 탈거를 해주시면 이제 통째로 이제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빼주시면은 이렇게 천지레바 자체가 이제 보입니다 지금 천지레바 옆에 요 스위치가 이제 문제거든요 요 스위치가 인식을 못 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를 키고, 요 스위치가, 인식을 못 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저기가 되죠. 요, 문제를 일으켰던 요 스위치입니다. 요 스위치가, 바킹, 이제, 피레인지에 가있는 거를 얘가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요렇게 되면은, 파킹으로 가기 때문에 얘가 이제 전원을 끌 수가 있는데 얘가 내부에서 전기가 막통이 됐다. 그러면은 후진이나 중립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얘가 이제 스마트 버튼을 눌렀을 때 완전히 오프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또 작동이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이 기어 노브가 기어 노브가 잘못돼서 얘를 잘 끝까지 못 눌러줄 수도 있고요. 얘 자체가 문제가될 수가 있고요. 근데 네, 일단은 뭐 조립을 다시 한번 해보고 작동이 잘 된다. 그러면은 이 노브라든가 이런 쪽에 조금 이제 이탈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의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낄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툭툭 쳐주면 이렇게 잘 들어가니까요 이렇게 짜주시고 노브는 이렇게 쳐주시면 들어가고요 이제 들어가고 나서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 절차를 좀 해주시면 됩니 펜에 맞 다음에 쳐주시면 되구요 아, 이렇게 조립이 됐습니다 이 역할 하는이 안쪽 이 부분이 있죠 어, 잘 안보이시나요 하얀색 부분 여기를 이 홈과 일치해서 펴주고요. 그 다음에 위치에 맞춰서 쳐주시면 이렇게 조립이 끝납니다. 자 조립은 이제 다됐고요 이제 작동이 되나 안되나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변속을 일단 이자한 번씩 이렇게 움직여 주고요. 자 이제 시동을 꺼 볼까요? 자 이제 시계 두다 갖고 어. 여기 불도 꺼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됩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은 되고요 근데 원인이 100% 딱 노브다, 스위치다 이제 없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같은 증상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도 한번 더뭐 써보고 또 그렇다면 그때는 이제 스위치를 바꾸는 쪽으로 이렇게 작업 진행을 해야 됩니다.